네 안녕하세요 아이엠툴 입니다 오늘은 어 공구 인터넷 최저가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가게 있으면 이제 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손님들이 아 인터넷에는 이단가가 나오는데 못맞추냐 라고 가끔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럽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라고 일례로 어, 오늘이 지금 6월 2일 이거든요 그 디올트 18v 5.0 배터리 dcb 185 그거 제가 촬영하기 전에 이제 단가 검색을 해 봤는데요 지금 요 단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 저희가 디올트 대리점 이라고 했잖아요 디올트 본사에 받는 매입 단가 보다 낮은 단가 입니다 어떻게 이런 단가가 나올 수 있는지 오늘 그리고 다음주 총 두편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, 단가가 어떻게 측정되는지 봐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공급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부가세 10%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가 붙는데요 그 수수료는 이제 이 오픈마켓 마다 상이합니다 어떤 오픈마켓은 뭐 100만원 넘어가면 또 수수료 더 떼가는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수수료가 상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수수료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문까지 붙여서 이제 보통 계산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외부적 상황 하나는 내부적 상황입니다 일단 외부적 상황입니다 어, 외부적 상황은 제가 앞에서 언급한 오픈마켓입니다 좀 인터넷 판매를 크게 하는 데는 이제 여러 오픈마켓에 이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업체가 인터파크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, G마켓 11번가 옥션 이런 등에다가 입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픈마켓마다 수수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제 단가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각 오픈마켓의 MD들이 이제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그 단가를 낮추기도 하고요 아니면 쿠폰을 뿌려서 그 단가를 좀더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손님들이 이제 그 오픈마켓에 있는 단가를 보고 이제 인터넷 그 업체에 직접 전화를 하거든요 왜냐? 이제 다이렉트로 하면 좀더 저렴한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10중 8구 업체든 이렇게 말합니다 아, 자기들은 그당가 못 맞추니까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라고 네, 그러면 이제 내부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2019년 디올트 전국 매입 1등은 어디일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? 그때 제가, 어, 2019년 디올트 전국 매입 1등은 모 인터넷 업체라고 했었죠. 참고로, 어, 탑10 안에 인터넷 업체 5군데, 그리고 대형 유통업체 5군데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디올트는, 어, 앞에 언급한 이제 전국 탑10 업체나,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소매 업체나, 일단, 주는 단가는 같습니다. 그러면, 어디서 차이가 나냐? 일명, 백디시입니다. 뭐, 쉽게 생각해서, 뭐, 매입을, 뭐, 100만원치 하면, 이제 나중에 뭐, 1% 깎아주고, 뭐, 200만원 하면, 2% 깎아주고,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이가 나는 건데요. 아까 언급한 탑 10, 그 업체들은, 백디시, 뭐, 어마무시하게 받겠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업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앞에 언급한 탑10에서 물건을 받는 게 디올트 대리점이 디올트 본사에 바로 받는 매입 단가보다 더 저렴하다고 말이죠.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. 어 요거는 조금 복잡한데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다음주에 언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터리 잠깐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배터리는 너무 단가가 싸다 그러면 한번쯤 조심하셔야 됩니다 공구집 사모님의 어,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악성 재고 인데요 특히 충전 제품입니다 이 말하면 아휴. 정말 또저 말하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배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를수록 방전이 되기 때문에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업사원 할 때도 이제 어떤 사모님들께서는 아 충전제품 싸게 팔 테니까 어디 뭐 팔아줄 데 없냐 라고 저보고 좀 알아봐 달라고 한 적도 있고요 업체들이 정말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거 처분한다라는 심정으로 빨리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.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왜냐? 이제 싸다고 이제 무턱대고 사는 순간 이제 얼마 안 돼서 이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뭐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. 차라리 인터넷으로 구매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못하게 된다. 그럼 차라리 괜찮습니다. 왜냐? 인터넷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영수증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? 가지고 영수증 동봉해서 배터리와 함께 고객 as 센터에 보내면은 새 제품으로 교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증기간 안에는 말이죠 근데 이 애매하게 이 보증기간을 넘어서 안돼버리면 진짜 이거는 죽도밥도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돈도 날리는 경우고 그래서 이제 배터리가 너무 싸다 그러면 한번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배터리 단가는 여기에 속하느냐 제가 이 업체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제 추측건데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디월트 대리점이 받는 매입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이 나올 수 있냐 그건 제가 다음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